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가을이 되면 많이 찾게 되는 수산물 중 하나가 바로 새우죠. 어, 흰다리새우 양식으로 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을이 기뻐가면 갈수록 새우 살도 통통하게 살이 찌는 아주 맛이 좋은 그 수산물 중에 하나죠. 제가 이거를 이제 15,000원 주고 구매를 해왔어요. 씨알이 굉장히 좀 크죠. 그런데 보통 이제 활 양식 그 흰다리새우 같은 경우는 이제 회로도 먹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이제 소금구이로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 일반적인 거 말고 좀 아, 색다르게 먹는 방법과 또 손질하는 몇 가지 꿀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손질을 시작할 건데요. 이게 수염이 참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수염 먼저 다 정리를 좀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질을 하다 보면은 이 뿌리 있죠. 어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날카로워요. 찔리면 바로 피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위로 미리 주둥이랑 같이 예 잘라내 버리는 게예 편해요. 이렇게 정리를 다 했고요. 대가리를 제거를 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뜯어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좀 깔끔하게 잘라야겠다 하시면은 이게 가위로 잘라내는 것도 좋습니다. 일이 훨씬 더 빠르죠. 자, 이거는 이제 라면이나 뭐 버터구이로 어, 사용을 하면 돼요. 자 이제 껍질을 제거를 할 건데요. 껍질은 한쪽 면에서부터 똑똑똑똑 단추풀듯이 이렇게 따준 다음에 벗겨주시면 돼요. 좀 이렇게 미끌미끌해요 새우가 그리고 이제 끝 부분 이 부분은 네,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은 깔끔하게 예쁜 모양으로 빠집니다. 네 이렇게 끝 부분까지 다 까지 마시고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 돼요 한3 분의 2 정도만 해주면 되고요 미끌미끌하잖아요 요거 이제 전분을 넣어서 이런 미끈미끈한 걸 없애고요 또 청주도 조금 넣어가지고 이 새우의 그 잡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없애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많이 좀 시커먼 물이 나오죠 이런 것들 다 제거를 해 주시고 또 물로 깨끗하게 헹궈 오면 됩니다 자 이제 내장 제거를 할 건데 보통 그 내장이 이제 등쪽에 보면 이제 까만색으로 어 내장이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주로 하는 방법은 이렇게 내장 끝을 잡고 잡아당겨서 빼요 이거를 근데 이제 팁은 요 새우가 일자로 되기 한 다음에 잡아당겨야 끊어지지 않고 잘 빠집니다 네, 이렇게. 길쭉하게 빠져나오죠 안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이쑤시개 같은 거로 등을 이렇게 하는데 만일에 혹은 이렇게 삶거나 좀 이렇게 모양을 내야 될 경우는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모양이 새운 모양이 예쁘게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칼집 내서 제거하는 방법도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칼집을 내면은 내장이 보이죠 그럼 요거만 이렇게 살짝 제거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손질이 다 끝났습니다 첫 번째 만들 음식은 바로 새우 마요라는 음식을 만들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음식이고요. 먼저 마요소스 재료는 계란 노른자, 흰자 이렇게 분리해 놓고요. 그 다음에 꿀, 레몬즙, 케찹, 마요네즈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티 자는 대문자는 큰술, 소문자는 작은술인 거 아시죠? 요거 흰자는 나중에 쓸 거예요. 소스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재료들을 전부 다한대 넣고요. 그냥 다 섞어주면은 소스는 완성이 됐어요. 어렵지 않죠. 농도한요 정도 만들면 되구요. 이제 손질한 새우 넣구요. 그리고 이제 계란 흰자 그리고 전분 있죠. 전분 한두 큰술 정도 넣어서 이걸 조물조물 해가지고 잘 섞어 주시면 되요. 이렇게 되면은 준비가 됐구요. 이 후라이팬에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둘러주고 그 위에다가 전분 묻힌 이 새우를 올려주면 되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동시에 같이 다 익게 되겠죠 이제 불은 처음에 센 불로 하지 않고요 중약불로 줄여서 이제 천천히 익혀주면 됩니다 자, 앞뒤로 노릇하게만 구워주면 돼요 자 이렇게 다 만들어진 이 새우를 아까 만들어놓은 마요 소스랑 버무리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맛은 강력해요 마지막에는 이제 파슬리 살짝 뿌려가지고 장식을 해주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새우 대가리 있었죠. 그거는 이제 버터 두르고 그냥 익혀주는데, 대가리는 완전히 잘 익혀주셔야 돼요. 자, 또 새우하고는 또 맥주하고 잘 어울리죠. 이 맛은요 달달하면서 고소해요 꿀도 들어가고 이제 마요네즈도 들어가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계란도 들어갔고요 그래서 좀 달, 고소한 그런 맛이 있고 또 아주 달달하게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우 대가리 먹을 때는 대가리 이제 뿔 있는데 있죠 뿔을 잡고 젓가락을 넣어서 밑으로 이렇게 제끼면 은 밑에 살만 쏙 떨어져요 요거 먹으면 아 고소합니다 네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누락진 수산시장에 그 도화새우 선어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좀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왔고요 요거를 이제 3만 2천 0백원에 전체를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크기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선도가 애매하죠. 이거 회로 먹기는 맛이 좀 그래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선도가 좀 떨어지면은 약간 그 찐득찐득해지면서 그 새우의 그 오독고독한 그런 그 활새우 회의 그 맛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 구워서 먹는 용으로 사용을 했고요. 첫 번째 이제 만들 게 코코넛 슈림프였어요. 그래서 소금하고 후추하고 간을 미리 해주고요 어, 계란 하나는 다 풀어 놔주고 이제 부침가루든 밀가루든 가루 준비하고 그 다음에 코코넛 슬라이스 이거 저렴하게 인터넷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밀가루든 가루 묻히고 계란 묻히고 코코넛 슬라이스 버무려 주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자 기름 온도는 180도 이상 180도에서 한 200도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어,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이제 노릇하게만 구워주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다완성이 됐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이제 소스는 스위치 shrimp is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고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아 아주 이게 궁합이 음식 궁합이아 이게 너무 잘맞아요 근데 이 새우 튀김은 자체가 뭐 어떤 새우로 하던가에뭐 도화새우든 흰다리새우든 어 보리새우든 튀김 자체가 워낙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고 하니까 이 튀김으로 새우튀김은 정말 아 맛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바로 새우탕 면을 할 건데요. 제가 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먼저 버터를 살짝 녹여주고 거기에 새우 대가리. 이거는 도화새우 대가리에요. 그리고 이제 마늘 살짝 넣어서 이제 볶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은, 음, 어차피 나중에 다 쪼그라들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살짝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서 끓여줍니다. 먼도 끓기 시작하려고 할때 이제 스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끓을 때 이제 라면 넣어서 끓여주면은 끝나요. 이 별게 아닌데 앞부분에만 조금 이제 그 새우탕 그거를 넣잖아요 <웃음> 새우를 넣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살짝 변화 준건데 이게 정말 맛이 좋아요 이러, 이 방법으로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래요 또 면치기 할 때는 면의 끝을 보고 어, 면치기를 하는게 좋죠 이 버터가 들어가서 제가 신라면을 사용했는데 그 신라면의 그 매콤한 맛이 조금 중화돼요. 그래서 살짝 매운 라면으로 만드는 게 이게 맛이 좀 좋습니다. 아이 국물이 정말 끝내줘요. 이거는 강추하는 레시피예요.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또 김치는 또 총각 김치 <웃음> 이게 참잘 어울려요. 네이 새우 탕면은요. 이제 끝까지 그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먹게 되는 그런 라면입니다. 네 오늘 새우하고 관련된 몇 가지 요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